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불편한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법입니다 사실 사람과 대화를 할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뭐 직업 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랑 뭐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편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생각해야 될 정도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만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되겠죠 음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뭐 단둘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명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분위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때 저는 항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MC라든지 그런 진행을 할때 사람들의 그 말과 그 입모양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등을 파악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할때좀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을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불편한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담겨진 이런 책입니다 짜잔 불편한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는 법 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생각도 조금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아니, 이것을 쓰신 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캐스터이시기도 했고 그분이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었 청중들과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이 책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책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고 해요 짱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점이 어떤 거였냐면 목차가 되게 특이하게 잘돼 있어요. 엄청 특이한 건 아닌데 일장이 불편한 사람과 편하게 대하는 법. 누구와도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호감형 듣기의 기술 적당한 선에서 영리하게 관계 맺는 호감형 말하기 기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웃음> 저 같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은 직장인분들 또한 학생분들도 이 책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 살다 보면 은 편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과 호감 있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 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점은 뭐냐면 이분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할때 평범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세 가지가 있대요 음식, 맛집, 그리고 술이래요 어, 아무래도 누구나 공통된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딱 얻어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유도를 하면서 부드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을 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편하게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이 책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택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필요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하나하나 보고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이고요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편하게 대하는 법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